쌤이 민전이 가장 큰 범위라고 했잖아요. 사전보다. 어, 그렇죠. 그러, 그러게 그 아까 비율을 드셨잖아요. 네. 그럼 민전은 농민 땅에는 포함 안 되잖아요. 민전은 농민 땅에또 포함되죠. 농민도 개인이잖아요. 그 쌤이 따로 게임. 나눠주신 그런 거에도 민전비 포함되는 거예요? 아, 따로 나눠주는. 되는 건... 그러니까 사유지 민전이라 쓰시고 그다음에 농민을 따로 칸을 치셨거든요. 예. 아, 까 그러니까 그걸 어. 친 이유는, 원래는, 아,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너가 힘들었어. 무튼 어떤 거냐면, 내가 얘기를 했나? 나도 감호감흥해서 그러니까 귀족 땅이 있고, 농민 땅이 있잖아. 네. 근데 귀족 땅에서는 세금을 잘, 그니까, 걷게끔 안 해요, 원래는. 정말 깊숙이 얘기를 하면. 왜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너가 국무총리고, 내가 그 밑에 사람이야. 네. 내가 그 밑에 사람인데, 왕이, 그지 대통령이 나한테 네땅 가서 세금 거으라고 해. 그럼 네가 네가 나한테 세금을 잘 걷게끔 하겠니라는 거야. 아. 어, 그냥 그래서 현재 귀족 시대를 말하는 건요 어, 현재 시대로 따지면. 근데 그냥 공부할 때는 이거는 솔직히 좀 깊이 한다고 했잖아요. 어떤 거예요? 10분의 1을 내야 된다면, 그래서 40%를 4 0 가는다면. 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는 잘 봐. 그러니까 땅의 주인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땅의 주인. 그러니까 네, 재산이 네. 있으면. 그러니까 귀족이 땅의 주인이잖아.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 소, 조. 소장농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소장농이더 많이 가졌어요 귀족보다. 어. 소장농이더 많이 갔죠. 자기가 했으니까 세금을안니잖아요 근데 주인만 세금을 내니까 어? 그래서 귀족은 40석을 가졌고 소장농 50석을 가졌어요 네? 네? 제가 헷갈린 건몇 분의 몇이에요? 뭐가 몇아몇 분의 몇이요? 네. 소장농두개 합쳐요? 자 이분의 1남의 1 그, 0분의 1이 있단 말이에요 예그걸 할게요 고걸 네. 자 이제 귀족 땅이 있어요 그죠? 네. 땅 주인이 귀족이고 여기 국가야 그지? 네. 그다음에 소장농이 있어 그지? 네. 귀족은 개인이에요, 그죠? 개인, 네. 사람, 개인, 나라가 아니라 네. 귀족이 얘한테 땅을 빌려줬어, 그지? 네. 얘가 이제 일을 했어, 맞죠? 여기 땅에서. 그래서 총 생산한 양, 생산한 양, 그해 농사를 지어서 걷어들인 양이 백석이야. 네. 가정을 할게요, 그죠? 네. 그러면 병작 반수제에 의해서 그죠 저거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 저렇게 걷는 거예요. 알았죠? 네. 병작 반수제에 의해서 생산량의 절반을 줘야 돼요. 귀족한테 얘가. 음. 요거는 거기서 또 10분의 1을 거예요? 예, 땅을 빌린 값이에요. 값? 예, 아, 이거를 지대라고 해요. 국사에서는. 적응되는 거고 10분의 1을 기족한데 적응되는 거요네 왜냐하면 소작농은 땅이 없거든 그러니까 저 조는 그러면요 농민은, 저는... 농민은 그러니까... 자기가 지으니까 10분의 1만 네.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10분의 1은 땅이 아... 있는 땅 주인이 되는 거예요 땅 주인 아네 알았어요 어. 네, 알았어요